게시록 1장 게시록 1장입니다. 게시록 1장 일절 말씀만 우리 함께 그냥 함께 읽도록 합니다. 게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른 바라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이계시록은 말도 많고 어, 탈도 많은 어, 그런 계시록이어서 어, 사람들이 전하기를 주저하고 또 깊이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전하면 분전이고 삐끗하면 이단 사이비 소리까지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걸 전하기를 회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분명히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게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것도 아,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리는 것 같습니다. 게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게시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래야 이 게시의 그 무게감과 가치가 세워질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 계시록에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럽니다. 속히 그러면서도 반드시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반드시 이 관문을 뚫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고 하는 말은 주의 종들이 알게 하시려고 이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 종된 그런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게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그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만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나한테 그걸 알고 모르고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정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자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이 개시의 예언이 또이 예언 계시가 그냥 다쳐진계시로 어, 칼뱅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거 너무 거기에 손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생각하고 어, 이거를 덮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를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 가지의 복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은 개시록에 대한 이거는 적어도 읽어야 복이다 적어도 들어야 복이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린 최소한 읽어야 됩니다.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의 입장과 반열에서 이야기할 때는 에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려줘야 듣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전해야 읽어야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내가 읽고 내가 끝나버리면 듣는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는 자 복이 있다. 듣는 자도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 이유는 개시의 얼개를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말할 수 없이 복이 있는 것 당연한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모르는데 뭘 지킵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호함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용성에 상당한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요한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게시,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모르면 안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계시의 중요 성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성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성격이 분명하게 찍혀져 있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하는 아 여기에 계시의 성격은 뭐가 계시냐라고 할때 우리는 자꾸만 어 인생의 미래를 정칠 수 있는 그런 거에 자꾸만 우리가 호기심을 갖게 되어 지는데. 하나님의 계시 개시, 예수의 계시는 결국은 무엇이냐 그게 결국 기독교 계시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계시록을 하다가 자꾸만 동서남북으로 빠지느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제를 잘못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후대에 와서 붙여진 것이고 성경의 기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개시의 충족성, 개시의 완전성 그래서 이런 계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계시 아닙니까? 마가복음은 계시 아닐까요? 마가복음 계시이고 마태복음 계시이고 누가복음 계시이고 요한복음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로 22장짜리만 계시가 아니고 한 장짜리 유다서도 유다 복음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게시록은 복음이고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게시록은 뭐 굉장한 신비함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게시록만 이것을 그냥 낮은 찍어버리고 복음과는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게시록 분리해버리려고 하는데 게시록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의계시복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장짜리 유다서 복음 계시나 22장이라고 하는 이참대 아주 그냥 대서죠 그계시록이나 복음의 가치는 똑같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소 그러면 유다소라고 하는 이 유다소를 너무 요한계시록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아주 어? 아주 저하시켜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유다소 거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쪽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이 복음의 이 균형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마태 복음으로부터 게시록에 이르는, 이르는 이 3927에 27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가 다 게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복음 게시이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 복음 게시이고, 요한 게시록은 요한 게시록 복음 게시이고, 다 아, 복음이면서 계시다.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균등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이다.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어, 성경 바로 세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종합편으로 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이것이 언약의 계시로 바르게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종합적으로 전체를 거기에 해놨습니다. 자, 어, 결국, 이, 개시라고 하는 이 언약 개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할 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데 구약에서도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신약도 누구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자 한번 더 그려보실까요? 개시록 22장 20장 31절입니다. 게시로 20장 31절 함께 읽으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부각시켜야 되느냐 예수를 발췌하여 예수를 부각시켜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한번 우리가 더한깐만 우리가 더 보고요. 누가 보금 누가 보금 24장 누가 보금 24장 27절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27절 다 알고 계신 말씀이 있지만 한번더 읽음으로 우리의 다시 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기 위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자 44절 한번 더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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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인 창세기, 출애굽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시가서라고 하는 욕시장전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 성경의 내용이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부장창 저는 예수입니다. 주일 낮에도 예수고 오후에 예배 요즘을못 드리니까 이제 수요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저 예수 예수 하나님 뭔 말을 해도 어차피 예수로 끝을 내야 되고 전부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의 신앙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위하여 우린 부른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게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게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계시록의 1장에서 못 나가고 망설이고 1장에서 계시록을 엄청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이 뭐냐 주제를 잘못 선정해서 그렇습니다자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을 뭐로 읽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22장까지 다 저는 예수를 이제 엮어서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이 성경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일장 다시 돌아가셔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사절에 있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바로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계시다 그러니 현재 계신 것이다 전에도 계셨다 그러니 과거 계시다 장차 오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 계시다 그래서 과거 계시는 무 뭐로 엮어야 되느냐 이때까지 의 세계 교회사로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다른 복음 없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계시복음 게시 하나만 딱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린 너무 곁에 여러가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자꾸 상관관계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계시록의 원색적인 맛이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는데 오늘날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과거 게시 따지고 현재 게시 따지고 미래 게시 따지면 이거 볼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되어지면 이거 일장에서 발목 걸려가지고 현재 게시 뭐냐 과거 게시 뭐냐 미래 게시가 뭐냐 이것도 일장에서 몇 장까지는 뭔게시 그렇게 연결 짓지 말고 전혀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2절 함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 내니라 자, 우리가 최하 이분처럼은 계시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거기에 부각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대로 증거하고 그게 결국 그가 본 전체였습니다. 요한은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서 증거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러면 이 요한은 그두 가지에 전체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증언,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게시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고 있습니까? 666이 부각, 부각되고 부각 있고 일곱 <웃음> 머리에다가 풀이 10개인 7도 1각 짐승에 대한 그런 것이 더 부각되어지고 있고 14만 4천이 더 부각되어지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전쟁 개시가 더 부각되어지고 있고 부각되어야 될 것이 전부 다뒷쪽으로 미뤄지고 부각될 의미가 없는 것들이 더 전부 이 시대 속에 이슈가 되고 거기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옛날에 그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이 설교시켜놓고, 정수 매기기 위해서 그거 하시듯이, 체크하시듯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구절절 그리스도 찬양할 것입니다. 구구절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나타내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쪽에 지금 머리들이 전부 다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언해야 된다 일장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져야 될 것은 뭐냐 나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들은 그것이 기록되어졌으니 나는 그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도 증언하겠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일장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 4절말씀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4절말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야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계시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그거 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현재 계시 미래 계시 과거 계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계셨고 전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그러면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때에도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적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것을 요한이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분이 주신 계시다. 그러기에 이 계시는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어떤 분이 주셨느냐. 영원한 분이 주셨다. 이 시대에 영원한 자가 주는 계시 있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계시는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읽어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육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시다. 이제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어진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가 됐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머리시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대와 상황에 살고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종들과 그들의 입을 통하여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너희가 신앙하고 경배하는 예수는 너희의 머리 되신 분이시다. 이 계시는 바로 그분의 계시다. 그러면 머리에 계신데 몸의 지체들이 거기에 굴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되는 거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주신 분이 계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분이시다. 그 영원성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 되신 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접해야 될이계시의 주인공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3일째 하나님을 다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러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하게 어필시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무엇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 인생길의 죄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우리는 정말 조금 불편하고 사상이 맞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다 이 계시는 바로 그분 계시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자 여기서 제가 살짝살짝 뭐를 해야 될걸안 하고 지금 다 그걸 회피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제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가 딱 잡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에게 계시 주신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이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 주셨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서 나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머리드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냥 머리드신 분이 아니다.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무엇 삼아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분의 계시다 그래서 이건 읽어야 된다 이건 들어야 된다 이건 지켜야 된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결국은 누구냐? 삼일째 하나님이면서 그러면서도 또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계시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5절에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와 평강은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이 은혜와 평강 여기서 5절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가슴에 와서 안 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정말 은혜와 평강은 그 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종들과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게 뭐냐 하루하루가 은혜가 필요했고 하루하루가 평강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대와 이 악정에 시달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그들의 삶에 그늘 없는 뛰약볕에 도망치는 이런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힘겨운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지금 주기를 원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도 오늘을 살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안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루 한순간 은혜 평강 없으면요 하,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애들 키워놓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아우 힘들어요 정말 모두가 다 사돈의 팔 뭐라 그래나 친척의 사돈의 팔촌까지 편안해야지 이거는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도 옵니다 게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신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건 꿈같은 이야기고 요원한 불길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도 주어지고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리고 또 5절을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시작 그게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려 놓고 요한이 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있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계시록을 통해 이계시록 1장을 통해서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세 세토로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의 영광과 능력이 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3장을 들어가고 4장을 들어갈 때, 아, 이게 바로 그 얘기 없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 이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 이계시록이 중요한 이유가 또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 오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과 능력이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계시록의 주인이,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은 누구를 또 설명하십니까? 자 보세요. 7절. 시작. 볼지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말미야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십니다. 자 지금 또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크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 신분을 그렇게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장차 오실 터인데 무엇하고 오시느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지금 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전매 특허처럼 요한계시록 하나를 붙들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휘두르고 있는 사이비 이단 같은 그런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성교회의 이 계시록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정말 밤마도 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시록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봅니다. 자기들 게시록이 최고처럼 여깁니다. 나는 이 본문에 있는 이 실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예수님 오실 때에는 어느 한 구석에서 자라서 비실비실 살고 있다가 어떤 한 기류를 타고 사람들 앞에 부각되어지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재림하는 재림 예수. 우리나라만 40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나는 잘 몰랐는데 거의 다 죽었다고 했고요. 어쨌든 어, 보예서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명 살아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은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가 오는 거각 사람의 눈이 봐요 그런데 무슨 각 사람의 눈이 봅니까? 지들끼리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런데 누가 봅니까? 그 찌른 자들이 봤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오신 재림 예수를 보고 애곡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당신을 보고서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순간이 있었는가? 애곡 아니라 콧방귀 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구름도 아 정말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이 구름 표현 보면 정말 진짜 같아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전부 다 거짓말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예수는 이미 와있는 곳으로 이러고 있는데 재림 예수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직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애곡하는 그런 현상 그를 찌른 자가 보아지는 이런 현상까지는 아직 때는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길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때가 가까움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계속 더 가깝게 느끼면서 우리는 계시록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계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계시그계시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분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분이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 그분에게 우린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오는 분또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될분 바로 그분의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 계시 현재 계시 미래 계시로 자꾸만 치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1장에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계시록을 가지고 요한이 한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데요 자 보셔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핍박받고 학대받고 악정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계시를준 나는 시시한 자 아니다. 세상에서 백년도 살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나는 이렇게 영원한 자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난 여기 이렇게 전능하게 살아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의 환란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나는 동참하는 자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반물하고 하는 섬에 귀양가 있고 아, 참 인생의 오지에서 아, 참 헌신하면서 어, 살아가고 있지만 아, 그래도 요한보다는 우린 나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도 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고 지금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란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반모성에 왔다. 나는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여기 왔다. 나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예수의 그 참음에 나는 동참하는 자였다. 그러다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라고 합니까? 11절 시작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게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도 인자같은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때 요한이 본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그가 누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보시죠 14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련난 빛난 추석과 같으며 예, 계속 읽으셔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자같은 이가 누구냐 라고 할때 인자같은 이는 지금 17절 18절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럴 땐꼭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전에 어떠하였노라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인자 같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금띠가 뭐 어떠했고, 그리고 뭐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은 거는 뭐 그분의 뭐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뭐, 뭐, 뭐, 뭐, 뭐 눈은 뭐 불꽃 같고, 발은 불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에다가 의미 자꾸 부여하지 말고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세세토록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봤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니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 부활하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분명하다 그분이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냐,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오른손, 그러면 권능의 손이다. 능력의 손이다. 이런 의미를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왼손에도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불꽃같은 눈에도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입자체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끌리는 옷 자체에도 그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전체가 능력 아주 그냥 덩어리이고 능력 자체시고 권능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각조각 편인처럼 그런것 떼어서 그분을 강조한다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에게 있어서 오른손만 권능의 손이 아니고 그분 전체가 권능인 것입니다. 이렇는 아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 아마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걸리게 제가 안할 것입니다. 절대로 걸리게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아 이거 계시록 잘못 배우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리 절대 없게 제가 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분 바로 그분의 계시다 그리고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될 바로 그분의 계시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분에 계시다. 그분을 내가 봤다. 봤는데 그분이 보는 순간 나는 숨 넘어갈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았다. 두려웠다. 그런데 그분은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자 아니다. 공포감 조성하는 자 아니다.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움 던져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보지 말고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시록을 접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개시록을 처음 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 개시록의 전체의 색깔과 맛이 그 안에 다 담겨있는 것입니다 개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개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는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그의 오른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손에 누가 있느냐? 주위에 사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13절,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그리고 다니시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 섬기고 어,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서 아, 그가 겪었고 경험했고 느꼈던 그 예수를 지금 만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분을 만났는데 엄청 기뻤어야 되잖아요. 엄청 막 좋았어야 되는데 아. 그분따 보니까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첫대 사이에 계셨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이에 계셨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계시록을 우리는 어차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것을 봤느냐? 일곱 초대 사이에 계신 거 봤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이에 계신 거 봤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다니시면서 주의 종들이 여기서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고조시키는 것 같았고 사랑을 고조시키는 것 같았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일들, 거기에 나타났던 기족들, 이족들 보니 그거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예수 크리스도가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그는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 사이에 계신 것입니다. 죽어도 아멘, 안 해요. 아니, <웃음> 그냥 대충 그래도 우리끼리는 서로 이제 이게 감이 서로 이제 오가니까 그 정도 되었지만, 이런 부분쯤에서는 아멘 해줘야 좀 이거는 맞는 거다. 이런 걸 이제 느낄 것 같은데, 안 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주의 종들 기도할 의미 없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안수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난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얹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냉냉한 가슴 속에 그분이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 내가 설교해서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사에 이 다니시면서 성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 가슴을 데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내가 기도하자고 설교해서 그것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찾아오셔서 일일이 성도들 사이에 안수하고 다니셨구나. 오늘의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또 사역의 현장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권능의 손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얹으셨듯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교회, 교회마다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 내라 힘내라 파이팅 해라 나 여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다 내가 너희 교회 가운데 나는 함께한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 요한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럼 교회는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들어갈 때는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볼 것이냐? 건물교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용교회로 볼 것이냐? 철저하게 무용교회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 사이에 돌아다니시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우리한테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계시록 1장을 통해서 자꾸 그 핵폭탄, 수소폭탄, 어, 이런 쪽으로 얘기 끌고 가지 말고, 용융적 코드 얘기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어, 14만 4천으로 끌고 가서, 총기처럼 그 숫자놀이 자꾸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딱 맞추면 그러면 계시록이 어느 순간에 딱 보여요. 저기 목사님 오셨는데 5 분만 쉴까요? 네. 잠깐만. 네. 잠깐만. 네? 화장실로 네. 잠깐 그러면. 휴식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뚫러주세요